어그음 음. 민규처럼 됐다 응 음, 그렇게 하면 돼아 내가 안 눌러들고만 있어 그러나 보다 어어어 어, 어. 민규 오케이 어 근데 그렇게 한거가어 <웃음> 우리 빨간 팀 갈래 민규 그럴까? 잠깐 어... 당근 그, 그, 어떻게 될까? 오 겁나 신기해. <웃음> 뭐야? 잠깐만 이거 불리한 경기 되는지만 확인해 볼게. 야왜 눌렀어? 오, 된다. 어, 된다. 어안눌렀어 덕골 동안 덕골 동안 리네 뜨고 있어. 아나 힘든데. 뭐 나도 힘들는데 아까 반힘들어들줄 알았다. 뭐렐름으로이번엔또 음, 뭐? 이번에 막대기로 어? 크리퍼 밀쳐내서 떨어뜨리는 게임 막대요 크리퍼를? 어? 야 어, 아. 당근이 날려보낸거 충원이자아 당근이 자꾸 인성질해가지고 진다나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아 진짜? 아, 어쩔수가 없다 어쩔수가 없다 야야 근데 나 마우스도 안먹어 충원이 제대로 떨어졌는데? 아나 마우스가 안먹어 방금 <웃음> 방금 마우스가 안먹었어 팼는데 마우스 안되더라 안어 팼는데 안되더라 방금 오 지금 방금도 제대로 맞았다 한... 와방금거 방, 방 떡백 아니 그거 뭐지? 이걸 쳤거든 내가 근데 그래, 음... 제대로 안날라가 안보지 어쩔 수가 아, 없다 그건 근데 요새 마크 컨트롤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봐봐 봐봐 봐봐 어 됐다 힘들어서 안되는걸 될때까지 연습한거 아 진짜? 그럴까? 응? <웃음> 안되는걸 될때까지 뭐야 자고 온거 저게 터지기 직전인거 다른사람한테 붙이면 그 자리에서 터진다 아어 진짜? 근데 어. 되게 어렵다 자, 잘못 잘해야 된다 야 근데 나 이거 클릭이 잘 안된다 큰일났다 아까 보니까 좀 뽀록이긴 했는데 터지기 직전인 가거 붙이니까 바로 터졌어 뒤. 오케이 이거 아. 다이아는 뭐임 응? 아 이거 그거 하는 거다 다이아를 지키는 거나 이거 아. 좀 연습 좀해 아, 남은 다이아 개수 다이아를 뭐 크리퍼가 터지면은 아야 이거 이... 방금 밀려나서 떨어지는 거 봤지? 아아 음. 어. 나 연습 좀 해야겠다 이거 저렇게 떨어지면은 개수가 없을 거야 와 총알 내, 내 쪽으로 계속 나응달네 <웃음> 아! 저거 암막 저거 검은색 크리퍼가 따로 있었구나 아, 아. 진짜? 이따가 저안보였다아 진짜 그런게 있어 검정 크리퍼 딱한번 맞아 아 어, 검정 봐. 크리퍼 딱 있다 얘가 아 그래? 아 보인다 보인다 이놈어 진짜? 아딱한번 맞아가지고 어, 저게 하자. 좀 굉장히 못됐다 저거 걸리면 한 20% 혼납해야 된다 맞아. 어도서잘안 보이거든. 낙하는 안, 안 할것 같은데, 크리퍼 계속 들어야 돼가지고. 어, 어, 아, 지금. 아, 총알 헬파티에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웃음> 시야에 들어온 거다 밀쳐야 돼요. 아, 안몇초 된다. 여기 있으면 된다. 안전하다. 아, 하나 날라갔죠. 어, 방금 하나 날라갔다. 1포까지 야, 근데 이거 암막 걸리면 몇 초냐 이거? 한 초? 초정 초정도 이게 암막 때문에 지기 생겼는데. 오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다. 그? 아 진짜. 아, 요놈이암막 요 이제. 아, 근데 쳤는데 안 된다. 안 아, 움직인다 얘가. 아, 너무 맨... 늦게 쳐서 그럼. 그막고 터진다 너무 늦게 치면 오케이 오케이 어아아또안또안 아, 건드려진다 이거 아, 봐봐 봐봐 방금 저기 있잖아 모여있는데 눌렀거든 아, 과연 당근은 눌렀거든 요거 안 터진다 아... 봐봐 안 된다 눌렀는데 아 봐봐 늦게 된다 그렇네. 어, 내꺼, 보면. 눌렀는데. 아, 니 이제, 또? 이제 좀 돌아갔다. 마우스 어, 문제? 어, 마우스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네. <웃음> 이상해, 봐봐. 눌렀는데 안 되잖아. <웃음> 이상해. 와, 나, 나 이거 한쪽에 다 모여있네. 야, 관전자무대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능키더라. 어, 잠깐만, 나 컴, 나 컴퓨터 사준다. <웃음> 아마, 핫바 아니었나. 한면 2퍼 남았는데 어, 나 지금 마우스 이상하다 야왜 이래 2퍼이당 4개일걸? 어 4개 4개 아니다 2개일걸 어 총리 안 맞춰놨다 와저 구석에 아, 저기 물이 물은... 있는 괜찮은데... 어. 뭐지? 당근 승리 두개 남았네 호동물을 야 아니, 근데... 크리퍼 눌러놨거든 안 된다 갑자기 어. <웃음> 이유를 모르겠다. 선동 아, 모드. 어.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와. 난이도는 뭐, 그냥. 나 응. 난이도 보통으로 하자. 네 명이니까. 네 명인데 쉬어볼 수 없다, 엑스 x 는 괜찮은데. 맵은 네. 그냥 클래식 간다. 아아아 음. 쉽게 쉽게 하자. 벚꽃 차오 튜토리얼은 클래식으로. 야, 하자. 여기 뭐임? 바닥에 떨어지니까 붕붕 뜨네? 약한데? 아그 클래식하고 뭐할 건데, 그 다음에. 클래식 한번 하고 그거 졸한번 하다 더문 거한번 하고 응야나 봐봐 2대2PK 2대2PK 야나 봐봐 어, 날아다 뭐야 왜왜왜어나 날아다닌다 아? 아 떨어지면 날아가지고 복귀하는 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석맞짝 구석으로 복하는 급기야. 시간동안 뭐냐 공중에 떠있으니까 크리퍼 못 쳐가지고 페널티 생기니까 어, 근데 크리퍼는 안 터짐 뭐이다 어차피 옆에 슈알 터진다 아나 공중에 있는 거 보고 터지네내가아 그... 진짜? 그런 데로도 있어? 어? 뭐지? 아, 야 어. 내가 머리 쪽 때려서 안 되는 거 아, 같았는데 아. 머리 쪽 때려서 잘만 되는데 몸때리는거 제일 낫지 않나? 나뭐 나뭐 가지 잡수 있나 그냥 뭐 혹시 아, 몰라서 나간 내려보고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너스 깔아줘. 아, 그냥, 편정이 이상한갑다. 여러 명 뭉쳐있어가지고. <목소리> 아, 근데 진짜 쉽다. 로머, 로머린 거 감안해도. 너무 쉬운데, 아 아, 근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엑스포트 바로 가면 되겠는데? 네 명이라서. 로머린 거 감안해도. 맨 마을 쉬었다. 바로 가면. 지금 덕후 노래 부르며서고 있다, 이거. 안 된다. 전에서 고통받는 걸 봐야 된다. 응. 보너스, 보너스 좀. 뭐, 에이. 야! 아, 덕후가 아, 급한 아, 말이 덕후. 터뜨어 야! 때려도 안 날아간 놈이 하나있다 아그 아, 보너스 진짜. 체력 5개를 깎아야되네 아. 아 그러니까 5개 깎기만 하면 무기 세지 5개 깎으면 이제 보너스 되 아. 근데 걔는 터, 안 터지니까 천천히 아. 때리면 돼 급하게 다섯 대 빨리 치려면 옆에 거 터져 그래서 옆에 게 터졌다 아직 테이프 워크가안 나올 거야 노말다가지고안녕하세요 야 이거 혹시 니들한테 한번 날려도 돼? <웃음> 어, 날려놔봐 그대로 똑같이 가봤어 나 가봤다. 패스! 아 근데 나 지금 <웃음> PK할 때한번더 <웃음> 보너스 캐롤 타린다 뭐야. 이미 덕구 여기서 PK하고 있는데 미친놈 총아이 <웃음> <아니, 웃음> 갖고 온다 <웃음> 어? 다너 방금 어? 나한테 어? 하나 날렸다 <웃음> 보너스 캐짐 보너스 캐롤 타린다 아 덕구가 총알이한테날린거 빨리 없앤다고 날린거를 음. 그게 안떨어진거였네 오케이 음. 덕고노 죽었다 <웃음> PK를 내고 만다 <웃음> 어, 아니, 오케이 어? 덕고노 죽었다 근데포하고 어? 있나 어? PK 뭘하는데 어? <웃음> 아, 알겠다 그럼 나 들어갈게 난 안나올네 그리퍼있는거다 <웃음> 이쪽으로 보낼거다 어, 땡큐. 처리감사. 와 으악, 더 졌다. 우와. 다 줄었냐. 우우 야, 개판. 로 너야? 와 날아간다. 덕구가 팀킬 미쳤다. 우 덕구 다, 같 모드. 팀킬 모드다. 아니다, 저런 애가 있어야재밌다 음. <웃음> 두 마리. 뭐? 나 킹킬 모드라고아나나 나 다이아 모여 있는데 서 있을래 그냥. 야, 뭐? 어? 한 마리 어딨건? 왜왜두 마리? <웃음> 아나아 나오겠다. 덮고 아, 그거 아니면 나... 된다. 다이아 모여 있는데 서 있어도 된다 그냥. 아맞 아, 다이아 모여 있는데. 내 손등. 뭐. <웃음> <웃음> 그건 너무 너무 고의적인게 티가 난다. 이거. <웃음> 어. 너무 고의적이면또 재미가 없다고. <웃음> 아니면 일부러 다이아 모여 있는데 보내면 되지. 어, 날아간다. 여기, 여기. <웃음> 떨어진다.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On great c o m f r y 잘 터뜨려. 잘 터뜨려. <웃음> 잘 터뜨려. 니가 <웃음> 터뜨린 거에 따라서. 난 어떻게든 덕구가, 덕구가 다이아를 터뜨리게 만들고. 뭐, 그걸 우리 학이 쪽으로 알렸는데, <웃음> 그래, 너 아니야? 아냐내 쪽으로 날라온다고. 아, 야, 덕고 고였다. <웃음> TK에만 고였다. 계속, 계속 TK 오케이 덕거나더뜨렸다 <웃음> 아깝다, 저울 어. 날라가네. 한 마리 우리 감끝났네 더워지, 고집 커다. 6층인데? 9 1일 90일 밥도 집에 파타 우와 우와 아니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웃음> 가운데로 모아주기 가운데로 모은다고? <웃음> 거기서 오. 해봐도 없고 가운데 아고 가운데로 아니덕가운로 가운데로 아! 내또 도쿠 방금 7% 떨어졌다. <웃음> <웃음> 크리퍼가 밑으로 안 떨어져. 뭐지? <웃음> <웃음> <멋있지>. 누구 <웃음> <웃음> <늦어지지? 뭘> 때문일까? 도쿠 <웃음> 네가 77%까지 떨궈놨다. <웃음> 나로 시작했다. 나로 인해 시작됐다 이거 <웃음> 야. 아, 뭐야 뭐 터져 허. 아 좋아 지금부터 막대기를 치는 녀석들 내가 맨손으로 쳐서 터지게 만들거 <웃음> 맨손으로 쳐서 어? 어 좋은 생각인데 야. 야. <웃음> 아 너무 좋아 난 막대기를 덕구가 라다니서야지 <웃음> 팀킬 덕구가 막대기를 치려는 녀석 어? 일로와 아깝다 아깝다 이놈 날리고 덕구한테 날리고 됐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내가 <웃음> <얘가 웃음> <중환이> 4% <웃음> 떨궜다 총알이 <웃음> 거의 부어 <부뻐>. 됐다 <웃음> 20% 아 위가 떨어졌어 <웃음> 아 총알이 <중환이> 미쳤나 <인천나. 웃음> <중환이 웃음> <3단계> 오케이 오케이! 덕구가 다터뜨야됩니다 좋아 터진다 <웃음> 아주 좋아 터지고 야, 있어 야 이쪽 오면 이제 가시는거다 덕구 내가 63%로 만들어놨다 <웃음> 잘했다 <웃음> <웃음> 으악 61 덕구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아나6 1딱 멈추고 싶은데6 2 딱. 다으야 그냥 다 터뜨려 이미 60이다. 언제까지 <웃음> 가거가나 6%만 <웃음> 더 떨굴라고. 아6 0일 하고 싶었는데, 60, 60 돼가지고. 59다, 나 5%만 더 떨굴래. 뭐? 어. 5%만 더 떨구고, 당근만 놔두고 다 나가는 거다. 콜. <웃음> 오케이. 57. 오케이, 숫자 맞추는 중. 한 마리. 여기 한번터트리면 되겠는데. 여기 터뜨리면 40대로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럼 요기 요기 좀 작은데 야 여기도 좀 크다 어 여기 하면 빵야 <웃음> 이거 놔둬 놔둬, 놔둬. 이거 치지마뚫고 5 6 TNT 리퍼 1퍼 1퍼 1퍼? 1퍼 아! 터진다! 다들 어. 나갈 준비해 어야플라즈마 터지면 좀 큰일 나니까 음, 네, 네. 그럼 2% 어. 3% 3포시... 으악! 나가! 야 나가자 <웃음> 너무한 짓끄러 <집들이. 웃음> <웃음> <웃음> 당금버리고 한... 탈출하기 단체 어. 탈출 어 그리고 어. 사실 이거 454화 더야 <웃음> 진짜 너야 <웃음> 이제 뭐까요 어.. 롤 할까? 아니.. 5 5 54롤토체스 각이냐? 몰라 어, 그래? 아.. 바로. 그건 아닌것 같다 왜? 그냥 탈주다 그러면? 지금 뭐.. 뭐 아웃.. 뭐할지? 롤토체스